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지금 그 시장이 연일 뜨겁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주 중에 대장주가 좀 수그러들면 어, 아무래도 한쪽에 쏠 쏠리 너무 자금이 쏠려있기 때문에 어, 이런 자금들이 골고루 분산돼야또 추가적으로 따, 다른 업종들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, 그래서 어, 2차전지 다음에 한번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, 먼저 대장주인 현대 기아, 그 중에 현대가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번 주 내로 뭐 돌파를 할수 있을지, 어, 이 흐름이 어, 잠옷 이제 궁금한 상태고, 위 자동차 주 중에 기아가 만약 움직이면은, 어, 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1차, 2차 밴더들 항상 주시해서 살펴봐야 됩니다. 어, 이 기아가 뭐 매출이 10% 늘때이 부품 단에서는 뭐 50% 100% 이상씩 이런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업체들이 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어 이이 관련 주들은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어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 한몇개 종목만 한번 추려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 자동차 부품 관련 주 대장 주는 기아죠. 어, 현대 기아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현재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가 오늘 3% 상승을 하면서 이제 8만원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4조로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어, 흐름은 이제 좋고 또 주당이익을 보시면 얘는 이제 13,000원을 벌면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버는 회사고 퍼여 6배가 나옵니다 어, 그리고 KBI 어, 얘가 798원, 그 천원이 안되는 수준에 있고 지금 어,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어,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800억대, 아주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. 프렌즈 오늘 2.5% 2 상승했습니다. PBR 0.32% 3배 수준에 있고 시가총액이 900억대이고 부채 비율은 얘네들이 좀 100%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배당을 보시면 기아가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4%대 그리고 모토닉이 4.28 그래서 4%대의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은 이, 이 모토닉이나 기아 그리고 어, 보시면 퍼가 이 가장 낮은 놈은 삼성공조입니다. 서현 3배 이 프렌즈가 3배 수준에 있고 PBR은 이두 개가 거의 뭐 0.38로 동일합니다. 시가총액에서 좀 갈리죠. 얘는 삼성공조가 삼성 천억이 안되고 얘가 이제 거의 2배 수준에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오늘은 요 종목들, 한번 기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전에 있던 고점이 8만 7천원대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던 이 기아 자동차, 어, 기아차가 이순이익의 13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40%, 매출 23% 증가를 했고, 이런 증가하면서 어, 보시면 차트가 뭐 꺾이진 않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. 21선도 깨지 않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오늘 좀외인이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어,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, 그리고 이 디업 지금 순익이 13%가 증가를 했죠 다음 KBI 얘는 지금 그 전에 있던 이 저항라인대를 지금 강력한 저항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오일선을 타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먼저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서 가장 뭐 두각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. 시가총액이 원째 났기 때문에 어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고 돌파할 때도 좀 거래량이 좀 늘었죠. 어 현재는 이제 40만주 정도 거래량으로 어 지금 신고가를 썼습니다.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어, 주체는 지금 외인이 오늘 조금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기, 개인은 이제 계속 팔고 기관은 이제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. 한우프렌지 어, 얘는 국내 최대 의 하프샤프트 생산업체고 엑소 모듈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입니다. 자동차 매출 어, 매출 비중은 자동차 부품이 약 83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매출이 36%가 증가를 했죠. 순이익은 80%가 증가했습니다. 어 기아가, 아 보시면, 뭐, 요렇게 13%가 늘어날 때, 이 하위에 납품단에 있는 기업들은, 어, 대폭적인 이 증가를 하죠, 이렇게. 어, 그래서 항상 그, 뭐, 삼성이 잘 팔리면 그 아래 부품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지, 어, 크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, 요 전에 고점 라인에서 지금 멈칫멈칫 요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지금 이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좀 기간이 좀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얘도 지금 전 고점 부분을 한번 뚫었지만 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요 4천 원대를 좀 버텨줄지 어 기아나 현대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어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거의 주도하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&t 모티브 얘는 이제 9% 정도 좀이 기아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이순익 증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그이 고점 라인 때를 돌파를 한 이후에 차익 매물을 좀 쏟아 내면서 이 저항선 라인 때 금방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 주체 모토닉, 얘는 이제 79%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. 214억의 순이익을 올렸고, 어, 현재는 이 고점 라인 때를 완전히 이제 돌파를 했고, 이 거래량을 보시면 뭐 2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외인들은 이렇게, 어, 이 거래량이 2만 주 수준에 있을 때, 어, 뭐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모으고 있죠. 이렇게. 어, 개인은 팔고,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. 삼성공조 흑자 전환에 성공을 성공을 했습니다. 어 얘는 이 거래량을 거래량 보시면 4만 주 거래량이죠. 요때 벌써 200만 주가 한번 터트렸습니다. 한번 터지면서 14,000원대에서 좀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 외국인이 얘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서현이 어 얘는 123% 증가한 실적을 보이면서 어, 순익9 9 2억 원의 어, 순익을 올렸습니다 이 서현의 차트를 보시면 요때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어 매집 세력이 입성을 했죠 이 바다권에서 나오는 이 대량 거래는 이 전환의 신호 신호탄 이죠 요게 시, 이 내가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한번 쏴 올리고 그 뒤로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이 완전 바다권에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뭐어 5만 주, 뭐,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몇 개월을 끌면서 이 삼각 수렴 패턴을 이렇게 만든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분출될지 얘를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주체는 이렇게 외인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부품주, 먼저 기아나 현대차보다도 먼저 이런 부품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기아나 현대가 어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쓰는 날 이런 기업들 어떤 흐름으로 좀 갈지 또 이런 부품단이 다음 이렇게 상승 이차 전지에서 이런 쪽으로 상승 이 어떤 그 수급 주체가 넘어올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